제가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도전하려고 지금 페이스라인에 방문을 했는데요 어, 제가 나이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은 저...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하고 무게에 지금 주름이 좀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름을 효과적으로 조금 없앨 수 있는지 이제 같이 알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지난달에 페이스라인에서 먼저 시술을 한번한상태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어서 음 그거는 사진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오늘은 이제 2회차 시술이고요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상담실장님한테 효과가 좋은 시술이 뭐냐고 이제 추천해달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라인의 스마일 리프팅 레이저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? 네저 너무 잘 지냈어요 <웃음> 아, 진짜 되게 오랜만이세요 아데 선생님 저 여기 네. 주로 네. 차가 이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 턱선 라인이 여성분들 제일 고민이시긴 하잖아요. 이턱 밑이랑 턱선이 제일 고민이시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수진님을 위해서 이제 피부가 하신 편이라 강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레이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막까지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막을 좀타이트닝 해지기 위해서 좀 하면서 콜라겐 생성을 하면서 조금 리프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통 턱선 위주나 아니면 턱밑 아니면 이제 여성분 제일 고민하는 팔자 위 이쪽, 이쪽 위쪽을 해주시면 되게 효과적이기 해서 시술 끝나고도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. 해요 얘는 이렇게 붓기나 붉어짐 같은 거는 바아요 어, 붓기나 붉어짐은 응. 피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시긴 한데 응. 저희가 해봤을 때도 피부가 굉장히 좀 저저약한 편인데 붉어짐도 적고 응. 붓기도 그렇게 많이 심한 편은 아니라서 저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친하시거나 하진 않으실 응. 거예요 그럼 시술 시간은? 시술 시간은 보통 한 3, 40분 정도 걸리고 얼굴 전체 하시는 건데 조금 턱선 쪽이나 턱밑 쪽에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저 여기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요쪽턱 밑이랑 여기 아, 턱선 아, 쪽으로 하면 지금 진 그쵸 요거는 흡입을 하시거나 이러면 덧볼이 회일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레이저 쪽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<웃음> 좋겠네요 <웃음> 네. 그래서 요쪽 라인을 좀 잡아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<웃음> 저희가 최저일때입쁘리 네. 해드릴게요 네. 예전에는 초크를 하지 않으면 목주름이 이제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한 번밖에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목주름이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팔자는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2회차도 3회차도 매우 기대가 되고 있사, 있습니다 가이 보이긴 보이시죠? 그래서 이게 2회 받고 3회 받으면 이제 많이 더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대가 되고요 한번 받아본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술은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행복하고 다시 뵐게요 안녕 이따가요